보며 밥을 먹는 주인공 네. 그걸 보면서 먹어야 조금이라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길고 각진 턱,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턱 심하게 삐뚤어진 얼굴형 화장시절에는 좀 놀림거리도 있었고 사람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개인 퀴피팅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닥터스의 맞춤 솔루션 양악 수술로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올바른 위치, 바른 위치에다 갖다놔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정 다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고. 과연 그녀의 변신 후 모습은?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너무 예뻐, 예뻐. 오늘 골격 종합 선물 세트. 같았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얼굴형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그래서? 부드럽고 작게 만들어줬습니다.